아, 이번 2022년 10월 27일자로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저희가 위헌성이 있다고 청구한 민법, 그 혼인 무효 조항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라 라고 된 것이지요. 즉, 기존의 혼인 무효 조항은 제2법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안이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상대방과 혼인 신고를 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무효 확인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벌써 오래 전이에요. 한 2016년인데 상대방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이들이 6촌 사이의 혈족이라는 이유였는데요. 6촌 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6촌 사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혼인이 무효로 된다. 쉽게 말해 이 소송에서는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지게 되어 있는 사건. 그러나 우리 의뢰인분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셨고요. 그럼 우리 의뢰인분이 승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법을 바꾸는 것밖에 는 없다. 즉이 법에는 위헌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는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의뢰인분이 지금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이 민법조항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게 혼인 무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위헌 소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뭐 1심에서 당연히 무효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심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라 해서 당의 법원에서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하였지만 혼인 무효를 판단하고 있던 법원에서는 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위헌 소원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헌 소원을 약 2018년도에 하였죠.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아무래도 각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왜냐면 어떠한 논의를 많이 거쳐서 법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규정된 법이 위헌성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면으로 심리를 해서 뭐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우리 사안에서는 이제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죠 그게 벌써 또 2년 전이네요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 위원 확인서원을 청구해서 2020년에 공개 변론이 열렸고요 그리고 최근 2022년에 이것에 대해서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의 아,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까 하여 이제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8촌 이내의 혈족사의 혼인을 바로 무효로 하는 것은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혼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인데 반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것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특히나 무효로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유 사촌 이내의 친족이면 언제든지, 즉 기간 제한 없이 무효 확인 청구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돼요. 그럼 혼인의 준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예를 들어 자녀가 만일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 혼인 외의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주장을 한 결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엔 무효 확인 조항에서는 재판관 구인 모두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가 가족 제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아예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라는 취지가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던 거는 무엇보다 의뢰인분 우리가 일단은 맡은 사안 의뢰인분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당의 사건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겠는데요. 당초 혼인 무효확인소송은 확정이 되었지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이 청구의 계기가 된 당의 사건, 즉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개정된 신법을 기다려서 그거에 맞게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이 개정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이 이미 상대방 승소로 확정되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개정되는 법을 적용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애 사건에는 그렇고요 물론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과도한 제한이 있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이 돼서 법이 개정되는 이상 어딘가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걸로 인해 뭐 고통받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 결정이 이제 나오고 나서 사실 뭐 주변 분들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법을 바꾸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법이 이러니까 아,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 우리 의뢰인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실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참 쉽지가 않은데 결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그로 인해 의뢰인분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안이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좀 겸손한 생각 또는 한편으로는 뭐 적극성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또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와 보람을 갖고요. 앞으로도 의뢰인분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